마지막 유리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이거 꼭 my h a i 왜라 하면 유리는 진짜 주스 여러분 진짜 좋아서 진짜 진짜 이거 꼭 my h a i 네 I love you guys so much I need to say this <목소리> 오빠 오늘 우리 헛떡그 먹을 갈래? 오늘 에어파이어 도착했어요. Today I'm gonna make hot dog. 헛떡그 <웃음> 먹어요. 한 개, 오? 어? 두 개, 두개 먹어요. One plus one, 맞아요. 에, 예. 어떡해. <웃음> 아! 이거, 캔크라블3 3, 3 seconds. 아. Now, if it's. Yes! So, what t 소주, 맥주. 유리! 이거 집에서, 집에서 먹었어요. 왜라 하면 집에 있어서 심심해서 술마어요 huh? 오! 그치, 그치, 그치. 이거, 이거도 준비했어요. 이제 모자. 한개 먼저 모자. 여기에요. 음, 맛있어. 음, 이거, 에어파이어에서 만드면 이거, 가차가차가차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만드면 가짜지 않나요? 여기에서 만드로, 맞아요. 여기 make it here, right? 판판? 몰라겠어요 네, 맞아요. 스몰 컵. 이거, 이거 또 되까요? One s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아 이거 이거 많이 먹고 Let's eat hot dog. So I won't get drunk that fast. 왜사그거먹고요총총 총이, 총 총이. 찬 I'm I'm not drunk yet. 이거 진짜 맛 없어요. This is really bad. 이거 못나. y u e a mug. t n t i a This is <laughs> so bad because tinja siro. Ah, ah, ah, ah, ah, ah, h a a h No, I'm okay. A few moments later. <laughs> okay. 유리는 이거 이거 존 요한 이 아이 거예요. behind. Oh, okay. I'm going to tell you the thing that I want to say. Seriously. 진짜로 진심이로 진심이로 할 거예요. 네. 뭐선 일이 있었어요. I will tell you something that is that is really important. 진짜 진짜로 마지막 유리 진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이거 꼭 말해요. 왜냐하면 유리는 진짜 주스 여러분 진짜 좋아서 진짜 진짜 이거 꼭 말해요. 네. I love you guys so much. I need to say this. 네. 진짜 이거 방송부터 진짜 행복해서 like um 이거 같이 어울 때 하고 같이 um 같이 이거 방송할 때 진짜 진짜 엄청 좋았어요 진짜로. 네. I really like doing stream like I really really enjoy 여러분도 요리 You need your own, though you're not m h o e n o Everyone here uh, watching me, I'm so glad. I'm so happy. I'm so happy. 진짜로. o 짜로 에, 아, 우 i 우 so 세요 이거 나쁜 m so h a p p o h a i so h i s a o h i o m i o s a h i n g s e r i o u s l y like, this is serious stuff. Serious stuff. 진짜. <laughs> I really need to say this because if I cannot say it, as I cannot sleep. Because then recently, I've been so happy in the stream, but then, but then like behind the stream, actually like I cannot sleep at all. I cannot sleep at all. So yes. So. Eh, if you broadcast, happy. h 송 n 거안 o n g 짜심심 are u 에서네진 e it's a s h i k s 네 i t s h i s h i s a i h i Don't cry because it's over, okay? It's because it's beginning. New start. It's a shim shim s h e s h i So, 네. don't cry. Don't cry. Okay. You guys are ready? You guys are ready. Okay, I'm gonna tell you. I'm g o tell you. i n n a m g a t o u i o n e you. I'm a t o I'm a u m t y o m a e i a t o i t y o o n t e o n a e y u i n t i n a t i n a e a e l l y u i n e o i o t y o n a e l o d you. t you. This is water. Huh? This is not beer. This is tea. This e h i i e tea 七七百弄个数那就没我安对哎呦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I'm sorry, e v e r y o n Happy April Fool's Day! You're w e m Ah, Andrew! Thank you!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i t h s o h s o o d s i t s h o o s i t s a g o o d i t s a g o o d i t s a g o o d i t s a g o o d t h i s is s h o This is a pre-show, 여러분. 24시간 방송 진짜 s 마 o 요 i 그래 y show. o you 여러분, know, in the 24 hour stream, I really drink. Yes, I really gonna drink. 네, you know, Today just the April <laughs> June, you h o w 여러분. n this is part one. Madai, part one. 이잖아 내거하머니 있어 이잖아 내거 너는 좋아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내가 너는 좋아해.